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날씨가 좋으니까, 네, 또 탐석을 하러 가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탐석을 하러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이곳에서 탐석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여기는 남한강 지류 인데 네, 요 돌을 보시면은 요 돌이 뭐자석을 지금 주변에 자황석이 많이 보이는데 네, 요 돌에서 뭐 나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, 장항석이거든요. 장항석인데, 여기 좀 이끼 부분을 제가 닦아내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게가 상당해서 두 손을 이용해갖고 좀 세워봤거든요. 네, 밑단이 괜찮아서 이렇게 좀잘 섰네요. 여기 보시면은 네, 여기 꽃들이 아주 예쁘게 핀 것처럼 색깔이 아주 예뻐요. 돌이 네. 네 여기 앞에도 같은 사항석 으로 보이는데 이돌도 크기가 상당하네요 네, 이돌 쪽에 이끼 부분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아네 조금만 봐도 정말 색깔이 조화가 굉장히 좋죠 음. 얼음이 이제 좀 서서히 녹고 있는 걸 보니까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네요. 네. 여기도 자항석이 있네요. 이돌도 크기가 상당하고요 옆에 물만 한번 좀쳐 볼게요 어... 네, 물을 친 모습인데요. 네, 줄기가 잘 들어갔네요. 자, 네, 강질의 토중석인데요. 수중석에 변화가 정말 잘 들어가있어요. 변화가 정말 멋있네요. 네이돌 네, 여기다 어?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네. 물소리는 언제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, 여기 안에는, 네, 여기 안에는 물고기가 있을 법도 한데, 네, 잘안 보이네요. 물고기도 보고 싶고, 그런데. 네 여기 앞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개구리 알이 있네요. 좀, 좀 징그러운데 자,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진달래석 색깔이 잘든것 같거든요. 색깔이 정말 잘 들었어요. 변화도 좀 보이고요. 색깔이 예쁜 진달래석이네요네 오늘은 날은 따뜻한데요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춥지는 않아서 네, 삼석하기 좋은 날씨네요. 네, 이돌 안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자, 보시면은 네 물개가 한마리또잘 들어가 있네요. 정말 잘 문양이 정말 잘 표현됐어요. 물을 붙여 봤는데 네, 물개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은 소중석 변화석과 네, 물개가 들어가 있는 문형석 두 점을 한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